치킨 먹을래. 꺄. 내장 지방이 많아서 오늘은 유산소부터 하고 온다. 경사도 6% 와 속도 5km/h로 40분 걷다가 다리 풀려서 어. 그만했다. 오와은오와안 가. 오늘은 열 개다. 열 개. 하이킹 간다. 오늘 역시 밴드 풀업으로 횟수를 조금씩 늘려보자 상의탈의 이유는 등근육이 어느정도 잡히는지 보려고 계속 벗는다 어제와 같이 오버그립 방법으로 밴드 풀업을 또 한번 해보자 계속 말하지만 다리 모아 이제 두개 했다 2층에 집중하자 그리고 천천히 내려와라 올라갈 때 가슴 들어줘 1일씩 시작하니까 힘들지 배고프겠다 그래도 이제 8개 했다 힘내라 어. 자, 밴드 프롬 넓게 했다. 고생했네. 됐다 치킨 먹을래. 먹기 싫은 말고.